최고의 생산성과 고품이 가공으로 일어낸 가치의 극대화 NC6300 시리즈 NC6300 시리즈는 CVD 코팅 적용으로 내치핑성과 내마모성이 향상되었고 주철 가공 시 발생하는 트러블을 해결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제종과 칩 브레이커의 우수한 조화를 통해 가공 능력과 수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MK 칩브레이커는 절미를 형성시켜 절삭 부하를 줄였습니다. 고속 연속 가공에서 내마모 성능과 가공 품위를 향상시켰고. 안정적인 가공을 위해 지지면을 넓게 설계하여 돌발 파선, 인선부 치핑을 개선하였습니다 RK 치프레이커는 넓은 랜드와 지지면 설계로 고이성, 고절리 강단석 등의 고부화 가공에서 뛰어난 인성과 내파선 성능을 제공하며 인선의 절삭성과 인성 최적화로 형성된 내치핑성 안정적인 수명을 보장합니다 NC6300 시리즈는 다양한 주철 부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단속이 많은 주철 피서재, 불안정하고 떨림이 심한 장비, 고의성 강단속 조건의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내결선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철 터닝 시리즈 NC6300 코로이